천자문 읽어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앞부분만 익숙하실 겁니다. 하늘천 따지, 검으련 누르왕 그런데 천자문 안에 묘하고도 애매하면서 맛깔난 문장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속이원장 붙을 속 귀이, 담원, 담장 담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두개 붙어 있네요. 이렇게 비슷한 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담이 원이라면 판으로 만든 담은 장입니다. 어쨌든 이 문장, 담에도 귀가 붙어있다는 해유의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자문의 모든 글자들은 하나같이 속이 꽉차 있는데요. 이건 갑자기 웬 뜬금없는 문장일까요? 천자문은 일종의 치 형식을 띄고 있으니 그 앞의 문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유외 쉬울 이 또는 바꿀 역 가벼울 유, 바 유, 두려워할 왜한 글자씩 살펴볼까요? 첫 글자부터 꽤 심오한 문자입니다. 바꿀 역이죠. 도마뱀이 색깔을 잘 바꾼다는 게 유래라고도 하고 해와 다를 합성하여 음향을 보여주는 문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뀐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쉬울 이도 됩니다. 바꾸다와 쉽다, 이게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우주의 대원리 중 으뜸은 참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의 눈이 멀어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곤 하죠. 애석하게도 그 일은 바꿀력의 다른 뜻처럼 참 쉽게도 이루어집니다체면과 이익 때문에 참됨을 저버리면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신뢰가 깨지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는 조상의 은혜를 비롯해 천지신명의 호응과 가피가 내려오는 루트를 스스로 막는 꼴이 되죠 두 번째 글자가 가벼울 이유였죠 인생의 핵심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는 물질 가치에치중해서 살게 되니까요. 물질은 떠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역시 진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는 쉽고 가볍다, 즉 경거망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 바 유는 장소나 뭐뭐 하는 바를 뜻하고요. 마지막 글자는 두려워할 외였죠 그렇다면 유외는 두려워할 바가 되겠네요. 군자, 즉 올바로 살고자 하는 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경거망동입니다. 말을 쉬 바꾸는 것을 스스로 질색하며 태도가 경망스러움을 매우 기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덟 문자를 연결해 볼까요? 분자는 말과 태도를 경솔이함을 두려워하나니 담벼락에도 귀가 붙어 있음을 알라 이 말은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을 하늘이 듣고 있고 땅이 들으며 이 허공이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자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씹어서 삼켜보면 다가오는 감흥이 사뭇 다르답니다 서예는 이런 맛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천자문 전문을 쓰는 대작에 도전해 볼 텐데요 쓰면서 간단하게 해석도 달아 놓을 테니 오셔서 이 양분 가득한 알곡들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